지금 이 영상은 테스트 영상입니다. 저의 채널은 주로 과거 가요사 중에 1990년대 중후반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서 중고등학생이셨던. 현재의 30대 초중반부터 후반, 40대 중반까지의 언어는 청구받고 싶년데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꼬인노래방이나 오래방에서 그 관련 곡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위해 개설을 한 채널입니다. 이상 테스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